<목소리> <목소리> 또, <매일이> 아, <목소리> 아유, 감사합니다. 저의 암방. 뭐, 어, 대회 나가면 등따라 따라, 따라 나갔서 영상 찍는 게 다죠. 제가 대회를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실력이 안 돼서. 와, 아, 이거 저는 좋습니다. 어제 제주도에서는 올라오고 거의 어, 그 술을 안먹었합니다 네, 임원들은 어, 약간 반있어서 소주 한 두, 두고 먹고 선수들은 그거 술을 그 술도 안 먹었다고 하니까 충분히 믿을만 할것 같네요. 동서티비, 그호 뭐. 그나마 김동선인가? 동서 v 입니다그 구미, 국민, 예수구미의 본격 순가요 혹시? 금호함부배 이름값에 보태쓰기수도 안고싶어 요배나 쓰기수도 이럴 줄알는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아 볼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왜못받 뭐 누구의 편에서 자꾸 중계를 하니까 말이 많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아하 현실적. 아 구미전자 아, 아 형님입니다. 아,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주구세 감사합니다. 커피 사 먹겠습니다. 자, 학교 오면 시 알았어요. 자, 4대2로 부천이 앞서고 있고요. 아, 저렇게 뛰어들어갖고 모이면 안 되죠. 얘를 참 좋아서. 자, 이게 잔디가 조금 길이가 높아요. 그래, 빻다가 세게 나와도 공이 많이. 오, 어, 왔나? 40대보다. 40대보다. 예타라이가. 자, <웃음> 아, 아, <웃음> 아하! 너무 차기! 아, 비각! 너무 차기! 비각으로 한번 쳐봤는데 몇개 되겠습니다. 아, 아 동수특이니 채널을 아, 하나 만들었네요. <웃음> 뭘 올리십니까? 한번 올리면 습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대2, 3점 앞치고 있는 부처 쪽. 자, 현재 일반부입니다.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미! 아, 나이스. 어. <웃음> 타임을 한번 가야 되겠는데, 네, 현재 타임 가기가. <웃음> 자, 부첩에서 서브. 아, 주 아요, 멋짝한 샷. 에코타톤 공격이 됐습니다. 이 놓고 아잔디가 높았는데 잘보다 여기 강원도 영월에 지금 현재 족부장잔디가 높습니다. 실제 바탕이 더 좋으면서도 잔디가더은으면서도 실제적으로 바닥을더 좋았고 바로 바로 여기! 아하 부천에서 내손년전부니는 5분 정도는 필요하지. 1요 아래서건들어주면서 점수를 먹고 제주에서 깨끗하게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온난걸로 지금 3점을 <웃음> 먹었죠. 우천, <5천>, 우천공교수 <웃음> 앞에 쇼트로 해서 거의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잡았죠 자리 충분히 잡을 수있었는데자리를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열입니다4 0대구4 0대구 2000SWC 칼라이어도, 2000SWC 칼라이어도 6코트로 출전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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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고, 헤베르아크 안양 스마트. 자, 축크 안양 스마트. 이포트로출동합니다 옵션 동시 올려주고, 입니다. 자, 풀리고, 쉽게 받아들 자, 1 올려주고, 쭉. 자, 잘 찍었는데, 잘 아, 받았습니다. 다시 앞에 넘겨 주고, 제주 올려줍니다. 에이, 공격, 아, 밀렸죠? 이번엔 무거습니다 활등공격 폭풍공격으로 해서 약간 내리면서 때려져서 갑자 못댑니다. 현재 10대8 10대8로 2점 앞서고 있는 부천입니다. 제주대 부천 예선전 이아도니다다이게주고그도이이번에이웃라인아웃이기도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거정요이정 봤을 때도라도아웃도이가1이 정도. 1 1도이정1이정이 제 너무 자기, 너무 자기, 비직 아직, 아비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부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하 아직, 잘안 하는데, 세기여름이 세기 수술해서 다시 12대 9, 부천이 3점 리드, 제주대 부천 예선전 1반부. 자, 에이, 아, 비글이 아, 비글이 멋지게 나왔습니다. 아, 비글이 깔끔했죠? 从 n t u 那 ter экран 주고 슈즈, 슈즈, 슈즈, 슈즈, 슈즈, 슈즈, 리즈 슈즈, 슈데자즈슈 공격 자 아하 슈즈, 슈즈, 슈즈, 슈즈, 슈즈, 슈즈, 슈즈, 슈즈, 슈대1즈대즈 슈즈, 쳐보고 깊숙한 페이. 너무 차기. 너무 차기 페가 아주 좋아요. 깨끗했습니다. 네. 네, 13대 11. 초박 페이. 우선 이정 리드. 그래서 놓고 아하, 너무 너무 나가고 5천, 5천, 5 1 5천, 1천 5천, 천 아주 세 아. 자, 14대 12우펜이이젠리드 하고 있고 메스 아, 여기서 역전을할 것인지 자, 나왔습니다. 아, 받아내네요수 수령은 좋고 내려왔0 밟아내고, 다시. 자, 연여찬이 시간으로정중화이 수비 생각을 못하고, 너무 세지 않으면 될 생각을 못해. 14대13. 14. 우선이 1점 리드 14대13. 자, 수비 14대 하나 받아내고. 자,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야 기회가 있죠. 자, 여기서 넘겨주네요. 한번 차도 될거 같은데 자, 우선 자, 때렸지만 어! 어. 15대13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15대13일반도예회 선전 첫끼이 2세트를 가져갑니다.